언니 라이브 방송으로도 운동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오늘 11시 방송인데, 방송하고 나서 저의 복근 뿌시기 세 세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의 그 복근 뿌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여러분, 복근이 아주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매트에 누웠을 때, 길이 조절을 봐야 됩니다. 요 정도.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다리를 들어 올려요. 목과 어깨를 멀리 하신 다음에 어깨를 바닥을 누르고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 이렇게 말아요 다리를 펴고 살짝 내리고 호흡을 합니다 내미는 게 아니라 후 집어넣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위로 당기고 여기는 이렇게 요 사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아지게 이렇게 10번 정도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들고 여기 붙여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허리가 뜨면 안 돼요 그 허리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꽉 붙여요 엉덩이를 말아서 함께 여기서 힘을 꽉 주고 다리를 내리셔야 돼요 흉들면 자세를 좀 바꿔서 몇개 했지? 다섯 개 했어요? 다섯 개밖에 안 했다고? 그랬어. 마지막 열 번째는 멈춰서 호흡을 다섯 번 해주셔야 됩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하면 허리가 막 떠가지고 무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니까그 분들은 이걸 아세요 처음에 엉덩이를 오리공댕이 했다가 말았다가 풀렸다가 말았다가 이걸로 여기 힘을 한번 조금씩 주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엉덩이 힘 주면서 있다가 엉덩이를 좀더힙업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서 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내려갔다가 이거 하시면 좀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이거를 머리에서 잡고 그리고 다리는 접고 엉덩이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 복근에 힘주고 손으로 잡아 끌어서 올려요 나 이제 설명 안하고 저 운동할게요 말하면서 하니까 더 힘들어 한번더 해야 한 세트가 끝납니다. 한 세트 끝. 조만간 십일자 복근을 만들고 갈 거예요. 난 근수저가 될 거예요. 아침저녁으로 3세트씩 하는거예요그리고나서 잠깐 휴식을좀 취한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푸시업을 연습해볼거예요 저의 또 버킷레스트인 요즘에 푸시업 100개 하기 하지만 저는 태어나서 푸시업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가고 나 있어요 2주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한 5개 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다보면 이제 100개를 할수 있어요 나의 자신의 한계를 깼다. 자 저번에 4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5개 하고 오늘 아침에 6개 했는데 거의 7개. 내려가실 때 목이 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목이 내려가지 않는다. 오케이. 난 끝이야난 끝이. 난 끝났어. 제가 정말 잘하지 않는 좋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까먹었는데 사실은 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정말 등근육도 딱 갈라지는 등근육 그리고 여기 기립근이 또 굉장히 멋있어져요 할 때는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풀면 안 돼요 이건 많이 안 올라가는데? 괜찮아서 때려쳐? 이거 못 참았겠네 이거 쿠카라 <웃음> 잡아. 마틴 댄스의 쿠카라차 라는 댄스가 있는데 그 정말 복근만들기에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누가 쿠카라차를 알지 싶었더니 선생님이에요 쿠카라차는 정말 운동이에요 양발을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위로 잡고 팔을 옆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어깨를 내리고 목은 길게 한 다음에 한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한시 방향으로 가서 그러면서 이제 골반이 살짝 옆으로 갔을 때빛치면서 여기 힘을 빡 주고 날개뼈 쪽을 또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와 여기를 이 지어제기를 만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힘을 준걸 이렇게 중심이동하러 갈 때까지 유지해 그리고 일로 이동해서 다시 이쪽으로 갈 때까지 유지해서 하는 건데 빨리 짜주는 느낌이죠 이거는 무한대요 무한대 나 이거 하면 잘하면 복근 잡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됐어! 복근 생겼어 생겼어! 아 정말! 선생님! 대단한 타이밍에 들어시네요 저는 이제 씻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